아버님이 허락해 주시겠지? 자신있지? 그럼 내가 누군데 들어가자 아빠 저희 왔어요 아빠 여기 계세요? 아빠? 누구세요? 허락받기 참 힘드셨죠? 저희가 도와드릴게요. 아빠.